전북 진안의 명산인 마이산은 우쪽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마치말의 귀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이산 일대의 자연경관과 돌탑 그리고 사찰들을 중심으로 1979년 10월 전라북도의 돌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개의 봉우리 사이 남쪽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탑산은 해고적 자연이 형성해 놓은 신비한 산과 돌탑, 그리고 사찰이 한 폭의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이산 남부 주차장에서 내려 탑사 가는 길은 봄이면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이산의 벚꽃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피면서도 화려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내 벚꽃 축제가 취소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남부 주차장에서 내려 10분 정도 걷다 보면 상가 지역을 지나 금당사를 만나게 됩니다. 금당사는 조계종 17교구에 속해 있는 고철입니다. 강사를 지나 5분 정도 걷다 보면 작은 저수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수지에서 오리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타병제라고 하는데 저수지 물에 비친 마이산의 봉우리 모습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저수지를 지나면 탑사 주차장까지 조용한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 운치를 더해 줍니다. 현재 탑사에는 천지탑을 비롯해 우방탑, 33신장군탑, 중앙탑, 일광탑, 월광탑, 약사탑 등 80여기의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2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에도 끄떡없는 돌탑의 신비함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 성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난 근처를 지나실 일이 있으면, 마이산 탑사 방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